안녕하십니까 크리트 메타 쿵퐁 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두달 가까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외에서 임팩트 있는 뉴스나 후재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있는 까닭인데요 오늘은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그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과 그리고 새롭게 꾸려질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규제 일면되었습니다 아마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분법화해 기술은 살리고 코인은 버린다 라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생태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며 이 자발적 참여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코인을 통한 인센티브였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죠. 대부분의 규제는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 마련됐습니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안 및 거래 인가제를 포함한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유예 중인 과세안의 시초를 만들게 됩니다. 예나경 국무총리는 관련 부서에 경각심을 가지고 암호화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시장 죽이기 전략으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관계부처 수장들은 연일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강경 발언을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발표하며 시장에 큰 하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영식 금감원장은 암호화폐 법을 빠질 것 내기에도 좋다 라고 발언을 해 여론의 문매를 맞다가 부동산 갭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난 주인공 박상기 법무장관은 거래소 폐지하고 개인간 거래만 가능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발표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장에 폭락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재부 및 청와대가 박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을 부인하며 시장에 큰 분노를 사게 됐고 이후 이 사건은 상기의 난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같은 부장적 센스와 함께 거래소와 은행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벌직 계좌로 불리던 거래소 법인 명의의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으며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저들은 은행의 실명인증 계좌를 통해만 거래소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는 시장의 자율통제에 맡기겠다며 발을 뺐고 이 계좌발급과 인증과정은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신규 유저들의 입금이 막히는 등 한국 코인시장이 고사한 것 아니냐 라는 걱정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암호화폐 시장 폭락과 함께 관련 규제 또한 잠잠해졌는데 그러다 2020년 3월 그 유명한 특금법 제정과 함께 7월에는 기재부에서 가상자산 과세안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시 코인 관련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신고법은 거래소 신고제를 골자로 한 법안인데 정보보호 관리체계, 실명확인계좌 등의 필수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FIU에 신고를 하게 되면 FIU가 검토 후 수리를 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증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FIU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거래소 사업을 허가제로 인증하는 것이 암호패를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러한 식으로 규매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는 겁니다. 다행히 메이저골에서 모두 신고를 마치고 정상 영업 중이라 걱정했던 부재용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세안이 발표됐는데 공제금 250만원에 초과 수익분에 대한 22%가 과세된다고 발표했죠. 시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종일관 도박금 취급에 제대로 된 보호정책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세금만 걷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주식시장과의 차별대우 또한 문제였죠. 그러나 정부는 과세안을 밀어붙였고 원래 올해부터 실시 예정이었습니다만 작년 말 대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가서유예 합의하며 과세는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간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를 사회병리현상으로 보고 이를 구제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시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겨우겨우 입지를 지키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1년 불장으로 기간의 지니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인식이 만들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암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내가 버렸습니다. 사실 양쪽 모두 코인 관련 공약은 큰 차이가 없고 디테일한 차이만 있었습니다. 코인 관련 공약은 크게 네꼭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세, ICO, 투자자 보호 및 업건법, 전담기관 설치입니다. 과세하는 양쪽 모두 현행 공제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과세 시기는 선제도 정비 후 과세라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의 2월 공제를 코인시장에도 적용해 5년 동안 거둔 손실과 이득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과세 기준액은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ICO 허용 여부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ICO와 STO를 허용, 윤 당선인은 IEO부터 단기적으로 허용한다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과거와 같은 ICO 방식으로는 세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STO 또한 증권법 이슈와 맞물려 잊혀진 키워드라 현실성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반면 현재 대부분 코인세일이 IEO 또는 IDEO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좀더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에서 유명한 코인의 프리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날도 오겠네요 다음은 투자자보호와 업권법 제정 관련 공약인데 공시대도 도입과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에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라는 요소를 추가해 검사 출신의 불법필벌의 자세를 어필했습니다 사실 이 코인 다단계로 사기치는 놈들 때문에 어르신들은 코인한다고 는 무조건 사기꾼인 줄아는데 이놈들 다 잡아죽혀야 됩니다 다음은 관련 기관 설치 및 시장 육성 방안인데 여기에서는 입장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자산감독원이라는 기관 설치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공식적인 공약으로는 내세우지 않았으며 시장 육성 방안 또한 시장 자율과 경쟁에 맡긴다는 스탠스였습니다. 반면 윤당선인은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는 기관 설치를 공약하였으며 은행의 거래소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부 주도와 시장 자율 관리 감독을 한다는 스탠스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의외였는데 적극적 시장 개입은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의 스타일이며 시장 자율은 보수 정당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에서 봤던 것처럼 현 정권화 행해진 규제 대부분이 정부 직접 개입에 대한 책임 부담을 은행에 전가한 방식이었고 이를 시장 자율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것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수 정당이 이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리해보면 사실상 제도상의 큰 차이점은 없으나 현 정권의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모습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윤당선인의 공약이 코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성 공약이 100% 이행되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홀대와 네거티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변동성과 시장 특성상 이유로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술 혁신과 관련 산업 발전 가능성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을 키워나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코인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그가 억압해왔던 코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코인 관련 대선 공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